<laughs> When your stability is great, work in your precision. When your precision is great, work in your inner strength. When your inner strength. 아이네 <목소리> 우리 뭐하지? 뭐 하러 가요? 아 운동장 가요? 도구배 도구배 가요? 운동장 가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넌넌 <머래> 제한 글씨로 바꿔주세요. 그래야지 강아지가 먹는 거에 대한 행복도가 높아져가지고 보호자 분량도 유대감계도 높아. 요 지금은 다시 토이 장난감 놀이를 했을 때만 유대감이가 확 올라가지고 강아지 행복도를 올리시려고 하면은 어, 밥 먹는 것도 행복하게 바꿔주시면은 강아지가 더유대감가 훨씬 더 쌓이고 강아지 더 Go. Nope. 뭔지 뭔지 몰래 있던데. 고 와서 어왜 이래 반했나 봐오오되게 <놀> 어, 어, 좋아. 해어 진짜 좋아해 여자에요아어 끼고 싶어. <놀놀> <놀놀> <놀놀놀> <놀놀놀> <놀놀> <놀람> 어머어머쟤 왜저래? 아, 저렇게까지 안 놀아요? 남자예요? 네 <웃음> <웃음> 하이 하우스에. 하우스 에하우 하시 하우하하우스하우 하시 하우 하시 하우스시 하시 하시 하시 하하 왼손, 여기서? 오른손. <웃음> 여기서. <웃음> 여기서부터 헷갈렸어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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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하우스! 하우스! 옳지 얘로 보상이 되는데 <웃음>